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가 발생한 이상 해지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9 가단 530496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해지 예고부 최고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인 2018년 4월 21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은 위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를 지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때에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쟁점. 망인이 이 사건 상해의 지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지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그 자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H는 업무상 과실로 망인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법 2018고4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기소되어 2018년 10월 4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인는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해 아이병원에서 혈중제거술을 위한 개두술, 우측, 전두, 편두, 측두, 감압적 두개골 절개술, 기관절개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이번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의식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비위관을 통한 급식, 기관절개구를 통한 기도관리 등 고전적 요법을 시행받다가 뇌수두증까지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년 3월 9일 아이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한 2019년 3월 9일까지 망인은 스스로 이동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착탈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중증 두부 외상, 경막하 출혈, 중증 내부종의 경우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 내부종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급성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종의 적절한 치료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동상의 정도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의 하나인 뇌수두증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다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여러가지 합병증, 폐렴, 폐혈증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 후 망인이 그 치료를 위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아이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망에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